불교의 한문화된 선시에 보면 대나무 그림자가 층계를 쓸어도 먼지는 움직이지 않고 달빛이 연못을 꿰뚫어도 수면의 파문은 잃지 않는다. 흐르는 물은 급할지라도 산수는 침묵이고 연꽃은 자주 떨어져도 마음은 스스로 생각하기만 하다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게 물론 이게 이제 그 어떠한 인생을 갖다가 달관하고 우주 이치를 깨달으신 분의 그 시지만 세상 살면서 그렇게 그래요. 그 뭐라 할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 있기 때문에 살아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닐까? 살아 있기 때문에 살아 있기 때문에 어저께 그저께 보면은 그 보면은 왜 없는 사람들만 저렇게 슬픔을 당하는가 보다도 뭐 서울에 그 반지하된 집들이 침수가 돼가지고들 난리치고 또좀 재래시장 겨우 좀 물건 좀 팔라고 하다가 추석 대목 보려고 하다가 그냥 엄청나게 무슨 뭐 300미리가 왔네요. 170미리가 왔냐 해가지고 전부 다들 시장이고 뭐고 다저 파장 돼버리고 또 노량진 시장에는 또 한번 추석 대목들 보려고하다가생선들 다들 이렇게들. 다 사다 놨다가 그 하필이면 거기에다가 또 배당 맞는 바람에 낙내가 낙내가 오는 바람에 전기가 정전이 되는 바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물고기들 다 죽고 또 냉동이도 안 되는 바람에 다또 써가 나가는 거 봤을 때그사람참 정말 뭐라고 할까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하는 걸딱 봤는데 한 사람은 막 너무 너무. 세상에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인생 이럴 수가 이렇게 없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되냐 고막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은 뭐 하늘의 뜻인데 어떻게 했어요? <웃음> <웃음> 정말 참 그리고 <웃음> 그리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쓸쓸해 쓸쓸하지만 웃, 웃더라고 인터뷰 할때 그냥 뭐또 어떻게 했어요 진짜 또또 또, 또 나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더 고통이 더큰것 같아요 하고 막 그냥 그래서 그, 그 인터뷰하는 그 사람 두 사람의 모습을 딱 봤을 때. 한 사람의 모습은 너무너무 절망적인 모습이고, 그래도, 아이 그래도, 이 정도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고 한데, 사람이라는 게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금방 다 죽을 병인데도, 사람 만날 때 웃으면서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웃으면서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그렇게 큰 병도 아닌데,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이, 얼굴이 그냥 정말 참 찡그려가지고 다 죽는 사람, 그것도 다 타고난 하나면, 사람의 하나의 성품이 아니겠는가. 근데 평소에, 평소에 자기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직장에서 그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정말 일도, 일도, 미국, 뉴욕에서 일도 정말 최고 잘하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 12시까지 일도 하고 아이디어도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한 7, 8년 정도 딱 됐는데 그 사람이 요새 만만 잘리게 됐다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혹시 인종 차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해고할 때그그 사람이 파트너가 절대는 인종 차별이 아니다. 그 이유를 말해달라.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자기 왔다 그랬는데 당신한테는 얼굴에 웃음이 없다. 아무 웃음이 없다. 그냥 유명한 이야기. 너무 일에다만 열중을 하고 너무 잘하려고 하고 너무 완벽을 기어다 보니까 옆에 사람한테 너무 너무 피곤하다. 옆에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당신한테만 가면은 당신만 보면은 피곤함을 느꼈어. 이게 조직 생활에서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하기 위해서 당신 욕심만 부리는 것 같아가지고 남들이 맞을 때당신 자꾸 혐오하게 되니까 우리한테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우리 조직엔 맞지가 않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보내게 된 동기가 됐어서 그분이 다시 한번 자기 노력해서 아, 나한테 웃음이 없었구나. 해가지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된 이야기처럼 죽은 사람한테 웃음이 있는 건가? 열심히 일만 한다는 열심히 일만 한다는 마음은 이미 죽은 사람이야, 죽은 마음이야. 우리가 <웃음> 아직까지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웃음이 있을 때는 부처님과 우리와 중생과 탈리기 보호가 있겠어요. 부처나 중생이나 부처는 운명에 들지 않습니까? 부처는 숙명에 들지 않습니까? 하고 말할때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는 운명과 숙명의 밝음이라고 그랬지. 부처가 운명에 숙명에 안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생 세상, 세상 살면서 그렇다면 똑같이 사형에 사형장에 끌려가는 건 똑같지만 그저 석양의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다. 이름 없 이름 없는 프한코이라도 보도 정말 참 아름답게 꽃이 참 사람답게 피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은 부처님이고 부처님 가는 사람이고 검사가 나쁜 놈, 검사가 나쁜 놈, 부모가 나를 이 지경을 만들었는가? <웃음>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느냐가 하고 안끌려가려고 이렇게 발급 중생하니까. 차이라는 것은 우리그큰 차이 아닌가? 마음에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부처고 마음에 웃을 수 없는, 즉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부처다. 살아있는 살아, 살아 동안은 청춘이라고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꿈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살아있는 동안에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착각은 불경기가 없다고 하지만 꿈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웃음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제일 중요한 것이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삶의 어떤, 점을 보면 웃음을 잊어버린 사람, 지금 현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내 모습 아닌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갖는다는 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